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푸나펑 아오니조택 할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의 걸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남몰래 다른 여자들과 오늘 데이트하려고요 <웃음> 오늘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바람필 수 있겠구만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 왔어! 왜 네, 이제 왔어 오늘 걸프 알지? 걸프가 안아 온대 아 오케이 응 음.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우리 데이트할 수 있겠는걸? <웃음> 그럼 오늘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는 거야? 응응응 음, 음, 음. 그럼 <웃음> 얼마 만에 데이트야? 그니까 말이야 오늘 내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바람피자? 무슨 소리야 <웃음> 나고 있는데 본뭐 단둘이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또왜 왔어? 불렀으니까 왔지 어? <웃음> 댕댕자기 오, 응? 오빠 왜? 댕댕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좀 비싼데 했지 <웃음> 아니.. 어.. 입이 돌아갔는데! 어래쟤들못 <웃음> <웃음> 보고 말이야! 아 뭐야! 근데 댕댕자기! 응? 오늘 내여자친 걸프 알지? 응! 오늘 안 온대! 어 응? 왜? 아, 나도 모르겠어. 오늘 편안하게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난 너무 좋지요. 응. <웃음> 얘 보내면 안 돼! 우리 둘이 데이트 한다며! 뭐가 돼? <웃음> 야! 너 저리 안 가? 뭐? 뭐? 뭐? 뭐? 뭐? 어? 저 아저씨는 누구지? <웃음> 오빠 취향이 <너>. 너무 특이하다! 안녕, <웃음> 자기? 어, 어... 음, 예. 인생이랑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웃음>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아, 어, 잘생긴 남자를 나타났어.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음, 음, 음, 음, 이젠 질릴 때도 됐지. 어. 크, 크, 그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 가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어, 음. 어, 어, 자기야 왔어. 애들아 새로 사귄 나의 그 여자친구야. 진짜, 자기 정뚝 떨어진다. 애초에 <웃음> 여자는 맞긴 한 거야? 난 쿨한 남자가 좋더라. 어쨌든, 내 공식 커플이 걸프가 없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데이트하자. 어때? 그래. 오, 그래, 그래. 아, 이래서 바람둥이는 조금 피곤하다니까. 어쨌든, 얘들아, 일로 와. 자기들, <웃음>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응. 음. 여기 우리 집이거든. 음. 일단은, 그, 제 이름 뭐지? <웃음> 넌 이름 음. 뭐야? <웃음> 내 이름은 마카오. <웃음> 쿨한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이지. 응. 그래 마카오 자기야. 자기는 여기 있어. 여기. 알았어. 여기 있고. 날왜 댕댕이 자기는 여기 있고. 응. 음. 음. 그리고 요루루 자기는 여기 있도록 해. 그래.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연주를 준비했지 뭐야? 한번 들어볼래? 아, 너무 멋있어 자삐빠뽀삐뽀 삐빠뿌 삐빠뿌 삐빠아 역시 우리 자리야 <웃음> 너무 잘렸나 와너 진짜 영혼 없다 <웃음> <웃음> 어쨌든 여기 있어? 응. 오늘 걸프가 없으니까 편안하구만 댕생자기야 응?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춤을 준비했지 좋아 진짜 삐빠 잘, 삐뿌 삐빠 잘잘 춘다 <웃음> <아유>. <웃음> 근데 여메는 파... 내가 좀 무서워 왜왜왜왜 니 왜, 왜, 왜. 여자친구 빼고 우리끼리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뭐 어때 안 걸리면 되지 근데 켄리 엄마 아빠 악마라서 당연히 알거 아니야! 몰라 몰라 어떻게 안 보는데 어떻게 아니? 그리고 내 여자친구는 어, 악마 같은 거 아니라서 별로 안 무서운데? 그런가? 음. 그렇게 있어? 이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만 좀조심하면 되는 거야. 음. 좀, 좀 기다려. One, two, two, t w one and two 랑은 괜히 사귄 것 같은데. 어, 어 집에 가세요 이제 아저씨 막카오 아저씨. 어, 난 역시 이렇게 쿨하게 되어주는 남자가 좋더라. 어쨌든, 댕댕작이야. 우리 응?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할까? 응? 어머, 이렇게 우리 단둘이? 응. 응, 맞아, 부끄러운데. 뽀뽀 한번 하자. 우리 여자친구도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아, 너무데 어? 자기 어? 어? 어? 저저저저... 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 자기야! 자기 오늘! 오늘 멀리 여행 간다면서! 장모님하고 자기 너른이랑! 어... 자기... 왜 이런 사람이랑 뽀뽀하고 있어? 어, 아 오해야! 오해! 오해야! 오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야, 달더라? 어? <웃음> 이남 진짜 달더라... <웃음> <웃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뭐, 뭐, 어쩌면... 뭐를? 어... 나를 갖고 싶대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레페팅도 걸더니 이제 나 따위 나무 상관 없다니 걸말 자기야 질척거리는 여자는 별론데. 자기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어? 자기랑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나 다른 여자랑도 한번 사귀어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어떻게? 역시 쿨한 어... 남자야. 어떻게 자기...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계속. 맞다는 줄 알았는데, <웃음>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나는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있어? 테나한한테한테트한테나 <웃음> <랩>, 줬는데. <웃음> 어 자기야. 테나진테나 진정해. 한테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자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 저러야 아스마스마스마 어... 어... 어... 이럴수가 내 여자친구도 악마였던거야? 장모님하고 장인 오른만 악마인줄 알았는데 저기... 여기있지? 내가... 바보인라 여기 있는거다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할거야? 뭐라고 설명할거야? 아... 아니... 장모님도... 이해해 주실거야! 너! No. 저번에 스카이랑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너! No. No.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아니지! 엄마 아빠 이르기 전에 너 정신교육을 한번 해야겠어! <웃음> 내가 악마같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던 거였어 뭐! 악마같아! <웃음> 너. 너 내가 정신개조 시킬거야! 정신개조 시킬거야! 정신개조! 자 정신개주시킬거야 o 댄 dangerous. 주시킬거야 Oh, oh, oh, oh, oh, oh, oh, 왜안 oh, oh, oh, oh, o 나를 두고 안녕? 아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제 온거야? 아 바람피다 걸렸잖아요 고마레이 어. <웃음> <waiting. 웃음> 자기야 <웃음> 우리 자기만 구한거거든? 다시 들어가세요 어, 말 대꾸하지마 <웃음> <웃음> 난 역시 코란남자가 좋아 출발하자고 출발하자자 출발 어쨌든 여자친구가 악마였던 사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뭐야? 끌렸어. 뭐 우리 형 여친이 완전 화났어나 바람피기 걸렸잖아. 어떻게 좀 말려봐. 오오와야 어, 어. 뒤돌아서 밀치기검으로 오케이 오케이 현 여친 현 여친이 완전 화났어요 오슨 <웃음> 미쳐 자기야 <웃음> 자기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웃음> 어 <웃음> 뭐야? 완전 무서워. 완전 화났는데? 이걸로 밀쳐. 이걸로 밀쳐. 아, 어, 이걸로? 저기야. <웃음> <웃음> 아, 됐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빨 도망가자. 아, 얌아 그저니 착각이 왜? 아까 무슨 큰 거를 열었는데 이런 게 음, 안에 들어 있더라고. 이거는 줘봐. 마이크잖아? 여자친구가 쓰던 마이크야. 어? 지옥문 첫 번째 베일번호? 지옥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군. 여자친구가 악마니까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야. 좋습니다. 이 마이크 4개를 찾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마이크 4개 찾아서 나가보자고. 없구 아, 하필 바람 핀게또 걸려버리다니 1 2 3 3 4 5 6 7 8 9 8 저기 아저씨 eight. 왜 이러고 계세요 빨리 나가야지 어우 oh. oh, 난 이렇게 질척거리는 스타일은 별론데 그다. 두개 찾았고요. 이 소리. 기야안 <웃음> 밀치기가 되게 많네? 오늘? 아, 하필 바람비다 걸려가지고 현연주한테 지금 혼나고 있네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숨어 숨어 우리 헤어져. <웃음> 무슨 어? 소리야, 자기야. 헤어졌어. 너도 헤어져 어? <웃음> 왜냐면은, 우리 현 여친이 많이 화나, 화가 났거든. 정리해야 될것 같아서. 미, 미안해, 얘들아. 지금 정리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웃음> 헤어져. 미안해, 얘들아. 1m, 2m, 3m. 트리플 X.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2, <웃음> L. 문 열어, <웃음> 아저씨!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쟤 떨어진 거야, 방금? 뭐, 이런 애들. 뭐, 뭐, 뭐, 뭐, 이런 애들. 이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나한테 아이템이 있다고. 오. 바로 엔더준주야. 거기 위에 막혔더라. 괜찮아. 어, 나왔어! 어? 엔더준주 두 개로 나갈 수 있네. 고마워, 뭐? 레이디 후. 얘들아 잡히지마 완전 화났어 지금 여자친구 완전 화났어 너, 누구 떨어진거니? 어? 얘들아! 저기도 길이 있네요 여러분들 떨어져도 살수 있구나 저길로 떨어져도 비번 두 개를 찾아서 나가야 되니까 자. 왠지 왜 이렇게, 이렇게 조용하죠 이거 수상한데 너무 쉽게.. 오조롱 풀면 마 오조롱 아와 오늘 장난 아닌데요? 못나간다 못나간다 템을 좀정리해야겠어요 일단 포션으로 회복 좀 하고 밀치 검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밀치면서 나가야 될것 같아. 비번 두개 찾았고 두 개, 02, 04, 공사? 공사까지 찾았고 비번 네 자리니까 맞다 맞다. 땡땡이 자기암 자기 아닌데. 아 맞다 우리 헤어졌지. 응. 하지만 우리 몰래 연애하자. 어 찬성. <웃음> <이번> 기대하고 있었어. <웃음> 아, <웃음> 여기 누가 오는데 제거할까? 안녕? <웃음> 느끼하게 생겼다 느끼하게 생겼다? 왜내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거지? <웃음> 우리? 몰래 사귀기로 했어? 이런 털어놈 <웃음> 이제 나랑 단둘이 있게 되었네? <웃음> 어, 어조심하는게 좋아 아, 아, 미안해 이제 가자! 어, 어, 떨어질 뻔했어 아 근데 저로 저기 물 있는데로 떨어지면은 또 내려갈 수 있다? 물 있는 곳? 저긴가? 여기 여기 이쪽으로 떨어져도 삽니다? 떨어져서 이쪽으로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 길인데? 길이 마음에 드는구만 근데 좀 느리다 어? 어 놀래라 사탄이다사탄 비밀번호 있는 사람? 지금 두개 찾은 상태 어? 마카오씨 사랑한다고 말하면 풀어주겠어 <웃음> 이렇게 근데 지금 방송중이라서 많은사람들 보고있어서 쑥스러운데 예외는 없어 저리 가줬으면 좋겠어 <웃음> 단둘이 있게? 빡 많은. 근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어. <웃음> 뭐 이런 애 하나 있어. 사랑 사랑해. 마카오. 어... <웃음> 어... 어... <웃음> 이런 남자한테 받는 사랑 고백은 날 미치게 하는 거. <웃음> 어서 나와. <놔봐. 웃음> 밀번호를 어 놀래라 후내 놀래 자기야 우리 사랑했잖아 <웃음> 넌 뭔데 자기야 왜 갑자기 안 되려고 했어 아 우리 oh, 사이 와 장난 아니네 사랑한다고 말해 <웃음> 사랑해 사랑해! 빨리 문 열어! 난 이렇게 사랑 고백을 바로 하는 녀석은 좀 별론데 <웃음> 조금 더 애절 복그레게 해줄 순 없겠어? 비키면 안돼? <웃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웃음> 다음에 보자고 아니 왜 이렇게 밀지기가 많아 얘?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제밀지이 <웃음>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말해주는 남자는 <웃음> 별론데 그럼 이만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지만 되지 뭘 봐? 가차 <웃음> 네, 계세좀 사랑해 난 싫어 자아못 나가겠어 저기 <웃음> 정말 총맞은 여자구만 아하아조다 조창다 조창 조창다 비번 어딨지? 아 비번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가 없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조용한데요? 이 아래에 근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지나가서 문 닫아버리기 야구리지 밀쳐버리기 야 제발 제발 문 닫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숨, 숨기 숨기 숨기 올라갔고 아 비번 하나만 있으면 되네 하나만 하나가 왜 없을까 아, 큰일났네 비번 하나만 있으면 니까 오케이 y s 까지 l o o k 고 아유, 뭐 e 이 h 막 l 어아 k s like a boy, but y 아 u k n o 는 아주 이상한 여자가 틀림없어 그렇지 한다? 음 비밀번호 하나 있으십니까? 아... 비밀번호는 내가 가지고 있찮어소리는데 그래도 여긴 못 찾을걸? 이 사탄의 녀석을 <웃음> 도발하지마! 도발하지마! 우리를 찾으려면 세계방방 곳곳을 다 도발하지마! 야, 들 bab 우리 아, 비버, 비버, 비 아, 비버, 하나 비버, 비버, 비버, 비버, 하나비 없네? 자기야 미안해 내가 화좀 풀어 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버어어머어머어머버비어머버 비버, 비 같이 두 사람 만들고 잠깐만 두 사람 Do o w a n a b i d o snowman? 같이 찾잖아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논 사람 내가 부셨는데 말이지 어어 오. 으어 비번 세개 찾았습니다 나간다 <웃음> 야. 왜안 밀려? 아 꼈어! 아! 아 그래 너의 그 상처가 아물때까지 날 때려 <웃음> 비번 하나만 주세요! 비밀번호? 가지고 있다며 내가 가지고 있지 세번째 비닐번호 뭐야? 그렇지 세번째 비닐번호였어 그래! 뭐냐고! 난 사실 왜? <목소리> 우리 들이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껴들어? <웃음> 짜증나게 하고 말이야 <웃음> 비번 뭐냐고 그래 그렇게 화가 풀릴 때까지 날때리 야, <웃음> 왜한 명째? 그냥 그냥 찍자 하나 찍자 자 공사 땡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찍어볼게요 와이거 오늘은 내려가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 나가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아, 맞다, 여기 지름길 있었어. 이쪽으로 가서. 한 번에 내려가고. 음. 분명 지하에 있을 텐데. 이 근처야. 이 근처에 되게 수상한. 벌써, 우리 사이에 까먹은 거야. 우리의 추억. 아름다웠던 추억을. 니가내 <웃음> 도시락 싸주던 날 <웃음> 내가 언제 싸줬어? 기억해, 기억해, 언 기억해? 기억 안해나아 <웃음> 진짜 무섭게 왜 저기만 있는 거야? 노트를 <웃음> 눌러주던 날. 우리 엄마, 아빠 허락을 받게 우리 엄마, 아빠를 내보내준 그날 나는 결심했어 <웃음> 너랑 남자아이 하나, 여자이 여덟 낙해로 <웃음> 뭐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아야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워 죽겠어 쟤 나못 나가겠어 무서워서 그냥 그냥 같이 여기 우리 둘이 살까? 옷은 도 써. 그냥 좀 싫고. <웃음> 도와 자기야, 도와줘. 나 꼈어. 어? 좀 느려. 많이. 어떡하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야... 너미치이가왜 이렇게 많아? 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웃음> 어, 안 좋더라 안돌아가나 안 네, 어, 미안해 미 얘가 문제 얘를 죽여 야, <웃음> 난... 난사람야안죽어야 <웃음> 죽어. 안죽어! <웃음> 사랑이 많은게 <웃음> 죄야? 나... 이제와서 말하지만 애정 겹쳐 왔잖아! 하지만 넌... 내가 버렸어 아! 안 죽어! 또한 미필렇게와서뒤로돌아서 그냥 때려버리기? <목소리> 아, 진짜! 뭐든... 때려버리기! <목소리> 안 되겠다! 안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되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명한 포션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 응 음. 뿌려! 오! 가자! 아들아 나 잘못 걸렸어 이리 떨어지 않냐 용화에빠졌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올지 아프네. 진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케이 되게 빨리빨리요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왔고요. 문 닫고. 0 4 1 0 2 5 오케이 떨어졌고 0 4 2 0 오케이 <목소리> 이제 나올 수 있게 빨리 알려줘야돼 알려주고 와아! 지옥 있고? 이번치는것저 숫자에 아, 까먹은 거야? 내가 나한테 고백하고 처음으로 <웃음> 콜업하던 <괴롭하던> 그 시간이야. <웃음> 4시2 0분 그래. 지옥에 나가! <웃음> <웃음> 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넌 악마니까 지옥이 딱 어울려. 아이고 다행이다. 지옥은 좀 편안하니?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다시 악마니까 지옥에 넣어준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친구 괴물을 밀리쳤네요 지옥은 정말 끔찍하네.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오, 뭐 놀래라. <웃음> 자기야, 이제 정신 차렸어? 어? 응. 나다그 여자들 정리했어 진짜지? 응 음, 정리했어 이제 나밖에 안 보는 거다? 어 정리했어 정리했어 정리했어 다음엔 또 바람피면 이 정도로 안 끝나 어 알았지? 알았어 정리했어 정리했어 그년들 집합 그년들 집합 너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차요?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웃음> 헤어지겠습니다! <웃음> 헤, 헤어진다고 헤어진다고 헤어져! 절대 바란 빛이 마 알았어. 저기야 근데 나한테 너무 질척거리는 애가 있는데 얘도 불러볼까? 그래. 얘가 너무 질척거려 나한테. 너 뭐야? 너 뭔데 우리 오빠한테 질척거려? <웃음> <웃음> 난 이런 스타일은... 정말 별론데... <웃음> 뭐야 <웃음> 꼬라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공전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안녕 <웃음>